1 9 9 0년대 등장한 스트리트 파이터는 전세계에 엄청난 돌풍을 일으킵니다. 그 여파로 해적판 만화와 영화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한국에서는 홍콩판 스트리트 파이터가 가장 유명하며 실제 영화로 제작되기도 했습니다. 이 작품의 영향으로 원작과 다른 캐릭터 이름이 알려지게 되는데 대표적으로 규리 빈슨, 달라이신 등이 있죠 그리고 캐콤에게 정식적인 허가를 받고 만들어진 미국 코믹스가 있습니다 미국 시장을 겨냥해 만들어진 스트리트 파이터 코믹스입니다 아시아 기준으로 보면 거부감이 들지만 당시 미국 코믹스 물에선 흔한 그림체입니다. 출리의 디자인도 상당히 충격적인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출리 이미지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옵니다. 여타 다른 애니메이션과 코믹스에선 출리를 미녀로 등장시키죠. 미국인의 입장에서 만들어졌으니 이해하고 넘어가지만 갑자기 류와 출리가 썸을 타는 전결을 보여줍니다. 원작에선 류와 출리는 연인관계가 아닙니다. 류와 사가트의 멋진 라이벌 관계는 스트리터 파이터를 대표하는 스토리이기도 한데요. 여기선 류에게 패배한 사가트가 캔을 살해해버리는 막장 전개를 보여줍니다. 이 장면을 본 캐콤은 출판사에 연재 중단을 요청해버렸고 캔의 머리 가죽과 함께 충격적인 작품이 끝나버리게 됩니다. 캐콤뿐 아닌 많은 스트리터 파이터 팬들에게도 엄청난 후유증을 남긴 작품이죠. 국민시장을 겨냥한 스트리트파이터 애니메이션이 등장하게 됩니다. 헐리우드에서 만든 스트리트파이터 영화 설정을 가져와 제작되었는데 그러다보니 주인공도 미국인 가일이며 영화에 나온 이름을 그대로 차용해 리차드 가일 대령으로 나옵니다. 미국 tv 시리즈용이다보니 그림체는 거부감이 듭니다. 스토리 전개도 괴랄하지만 원작을 최대한 살리려고 노력한게 보이는 작품이죠. 팬들이 좋아하는 작은 요소들까지 조금씩 추가했으며 비인기 캐릭터들의 비중도 생각보다 많았고 개인적으로는 재미있게 봤습니다. 파이널 파이트의 이야기가 나오는 에피소드도 있는데요. 지금은 파이널 파이터와 스트리트 파이터가 같은 세계관이 되었지만 당시엔 파이널 파이터 스토리에 스파 캐릭터가 등장해 팬들에겐 흥미진진한 볼거리로 꼽히기도 했습니다. 극장판으로 나온 스트리트 파이터 애니들도 있지만 원작에 많은 디테일을 넣기에는 장편으로 나온 TV판 스트리트 파이터 만화 작품이 아직 나오지 않았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물론 장편 애니메이션 스트리트 파이터 빅토리도 있지만 원작과는 너무 다른 설정들이 많아서 미국판 스트리트 파이터에 더 높은 점수를 주고 싶군요. 다음 편은 스트리트 파이터의 비하인드 스토리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